어, 지난번에 1000만원 치자고 여러분 100만원 나눠주면 기억나죠? 이번에도 100만원 정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쿠 반갑습니다 사상 역대급으로 페스티벌 도장을 손가락으로 깨버린 남자 아, 얼티밋 아, 에스카노랭 님이 나와 계십니다 여기서 이번에는 콜라보 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보 도장이요 여러분 만만하게 보면 안돼 콜라보 도장이 어쩌면 더셀 수도 있는게 라인업으로 뽑아 놓은 애들이 나프타리아밀리나바쿄램 에밀리아 마무루 라인하르트 나오후미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복귀하신 분들은 뭐그 애들이 뭐 세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라인하르트라든지 나우후미 마무루 이런 애들은 굉장합니다. 굉장하고요. 특히 라인하르트 같은 경우는 개성에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로또를 한 번씩 뜨거든요. 불사가 계속 뜬다면 죽을 수가 없어요. 안 죽습니다. 불사가 계속 뜬다면. 근데 계속 뜰 확률은 없긴 한데 랜덤으로 뜨거든? 근데 계속 불사가 뜰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라인하르트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에밀리아. 에밀리아는 계속 핑계를걸 수가 있습니다. 우리 AI 알고리즘 보면 행동 불가가 최우선시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핑계를 계속 나가서 자기가 빙결패가 말릴 때까지 빙결이 나가고 그 다음 필살기가 나가게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완전히 최상의 조건이 갖춰진 봄이랑 해후의 계정으로 동일 스펙 싸움이 진행되겠습니다 자 장비는 미적용입니다 자 콜라보 도자깨개 라운드 1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프타리아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라프타리아 한번 그 도전기 해봤을 때 생각보다 너무 잘해가지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자, 절마가 맷집도 상당히 좋고요 빡! 자, 68,000. 6 8천어 맷집 좋지? 맷집 좋고. 자, 쇄도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촥! 촥악악! 망구지. 잠깐만. 형, 삼성이 떴군요. 형님. 잠깐만요. 예. 아, 이짜 얘, 예, 맷집 좋은 이유가, 개성이 여러분. 자신의 방어이 300%만큼 아군 영웅 최대 생명 증가가 있고, 모두 같은 속성일 경우 아군 받는 피해가 30% 감소합니다. 맞짱일 경우 이두 개가 다 발동하거든요. 그래서 받는 피해도 감소되고, 하니까 형이 갑자기 삼성을 만들었네. 아, 그래요. 맷집 좀 좋은 편이시군요. 아이고. 야, 17만이고, 이거. 야, 아직 펑안 터졌어요. 건드는데 17만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되는 밀림나바가 나와 있습니다. 밀리나봐 우리 또 도장깨기 하다지 지난번에 깜짝 놀란 적이 있어 밀린다미친뿐데 이러면서 이게 치명이 잘 터지면 진짜 엄청나게 쎄가지고 그리고 필살기 견제 능력도 좋고 말이죠 자 이렇게 파이어 스톰 팍팍팍 치는데 18000이네 왜 이렇지 얘들이 오늘따라 얘들이 기가 눌렸나? 기세가 눌려가지고 얘들이 힘을 못쓰는 것 같나? 엄마 야야일성인데 거의 또 초등학생 느낌이 나고 있죠. <웃음> 애들이. 미칩뿟다니까? 아, 그 다음, 쿄 정도 한번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장에서 그런데로 꼭 1인 피살기도좀 방제를 몇번 꺾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있다. 네. 이게 세계관 자체가 킹파에서 좀 치는 자석이 이 형님이랑, 어, 아... 먹어라! 와, 그래도 봐봐. 점화점 붙여가지고 29,000원. 저 정도면 우리 잘했다고 박수 쳐줘야죠. 예. 박수는 쳐줍시다. 예. 죽긴 죽는데, 죽어요. 박수! 예. 잘했다. 경험치로구나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RPG에서 그냥 사냥하는 느낌이야. 지금 사냥. 자, 어 잠깐만. 램 나왔어요. 자, 여러분 램은, 지금 아까 채팅창에서 램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있었어. 그지 램은 가능성이 있으면 램이 여러분, 그, 엄청납니다. 하여튼 엄청나요. 어? 이거 뭐고? 이게 왜? 이건 어떤가. 자네가 그렇게 대단하다. 어, 견디 봐봐. 이봐. 견디자니까. 어? 저거 삼성, 여기까지 견딘 건 더원밖에 없었어요, 지금. 근데 그걸 견뎠다. 램이. 어? 이번 매치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셀수 있습니다. 에밀리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직원으로. 어, 자네가 그렇게 얼음이라지? 나는 불인데 얼음이라지? 번까지와 끝날뻔했다 <웃음> 끝나다자 끝날 그런데 자 이제부터 얼음이 시작됩니다 얼음이 이 불을 녹이기 위해 어, 계속해서 들어갈 거거든요 빙결이 끝날 때까지 들어가요 물러나 악당 물러나 악당래서 어. AI는 패를 버릴 지 모릅니다 계속 이동밖에 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필살기가 안 들어가고 계속해서 빙결을 쓰는 게 AI죠 자 이성 빙결에는 딜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계속 반복되면 이길지도 몰라요 몰라나. 악당. 몰라, 악당 자 여기서 이제 빙결이 없을 때 궁이 나갑니다 그죠? 이게 에밀리아식 맞짱인데 진짜 강합니다 저기 웬만한 페스티벌 애들 다 탭했고요 다 근데 도장을 깨진 못했어요 그래도 그때. 빡! 지금 오와이 봐봐 이게 얼음이 지금 불을 녹. 놓... 야 이거 형님이 이거 못 죽이면 이번에 못 죽이면 끝납니다 끝나요 빙결 계속 있어요 이건 어떤 가 파바바바박! <목소리> 빡! 까지! 못 <오>, 죽겠다. <목소리> 야, 이게. 아, 아차, 맞다. 아, 잠깐만. 아, 잠깐, 미안합니다. 아, 잠깐만요. 아, 이제 핑계를 안 들어오나? 아, 잠깐만, 내가. <웃음> 아 긴장감, 긴장감, 기, 기, 긴장감 괜찮았지? <웃음> 아니, 이게. 네가 얼음으로 태양을 얼린다고 말해버렸니? 네가 그렇게 네 스스로 정할 수 있어? 오빠가 좀 정할게. 화바박 얼음이 쇄다녹아버네 우와! 근데 이거는 이번 싸움은 진짜 대단했지. 엄청났지. 미스강 님 무시해요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아니 근데 지, 그 그래도 지, 지, 지, 진짜 역대급 잘 싸우긴 했지 이, 이 형님 상대로 이 형님 상대로 이 정도 싸운 애가 두 번째로 잘 싸운 것 같은데 그때 패멀 루나가 제일 잘 싸운 것 같고 이 형님한테 붙은 거지 얼티밋 아니었으면 끝났는데 진짜 진짜 끝날 끝나요 보통은. 보통은 보통은 끝납니다 근데 얘를 그때 막았던 게 패서입니다 패서 패서 삼성으로 퍽퍽퍽 쳤는데 그냥 한 방에 목이 떨어지버 가지고 그런 거 아니고서는 진짜 못 이겨요 쟤를. 와, 근데, 진짜, 나는, 얼리라고 하는데, 얼음이, 쇠를 몸에서 녹아볼 때, 진짜. 약간, 약간, 찔끔해서 약간, 약간, 약간, 찔끔 쌉구 없어, 진 어, 형님 잠깐만요. 아이고. 자, 네가 마왕이라지, 아마. 우리 안 세계관을 안 위협할 정도로 강하다고 들었는데. 합니다. 태양은 어떤가? <웃음> 아니, 이 형님, 불량 생각을 안 해주셔가지고, 지금, 뭐, 한 방에 자꾸 죽어보는 애들이. 미치겠다니까 자. 이번에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아, 도장 깨기에 굉장한 강자 실제 메타에서도 굉장한 강자 맷집도 좋고 개성이 로또가 잘뜨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바로 그 남자 라인하르트가 나와 있습니다 절마도 리제로에서 뭐 세계관으로 치자면 미친놈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오! 라인하르트야 죽을뻔 했다 자 불사 떴어요 자 복귀 분들은 지금 이라인르트에 대해서 잘 모르셨을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개성이 무작위로 하나부붙어요 회피가 붙거나 디버프, 면역, 불사, 어 모든 유역지 증가 주는피해증가 이런 게 다섯 개 중에 하나가 무작위로 뜨거든요 회피가 떠도 좋고 불사가 떠도 맞장에서는 죽일 자가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불사는 그냥 그냥 시점에 탈 수도 죽일 자가 없고 불사가 계속 뜨면 자 근데 우리가 그걸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본 적이 있거든 불사가 3연속 들 확률이 <웃음> 기억이 잘안 나는 1퍼가안 돼요. 1가안 된다. 자이 봐봐 이 장면 이 장면 중요합니다. 보세요. 지금 삼성 직원으로 찌를 건데 못죽못 못 죽입니다. 자 응상성 직원 하는데도 빠바박빡까지 쳐도 어 빠까지 쳐도 안 죽습니다. 불사니까. 14% 열당과 12% 이거 뭐둘다둘다 둘다 좋은 거라서 오토한테 맡길게요. 오토야 니가 때리라. 자 이렇게 둘다 좋을 때는 오토에 따른다. 이게 법칙 중에 있죠. 자 지금 뜬저 개성은 뭐냐면 개성 개성 로또예요 지금 뜬 거는 주피 예, 주피 50% 짜리입니다 그렇다는 건 뭐다? 끝났다 <웃음> 끝납니다 아 예, 이게 확률상 만약 계속 불사가 뜬다면 결국 제가 이길 수밖에 없지만 불사가 3연속 될수 있는 게 1% 확률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수학 잘하는 분들이 계산해줬어요 그렇다는 거는 못 이긴다 자, 오늘의 끝판왕, 나오흠입니다 사실 라인하르트처럼 얘도 피대지에요. 겁나 단단한 애인데, 어,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절마는 부활이 한번 있습니다. 예, 성물이긴 한데, 모든 성물이 다 만들어져 있는 계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맞을수록 세집니다. 맞을수록. 어이 아야 형, 잠깐만요. 형, 진짜 오늘 어, 분량 좀 내가 억지로 말을 많이 해서 분량 늘려야 되겠네, 지금. 이, 형님, 잠깐만, 아유! 잠깐만 여러분 야 이거 야 이거 잠깐만 야 무릎뼈가 속질하고 있습니다 부활 터졌는데 무릎뼈 무릎뼈 부활이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야, 맞을수록 세지는데 없었습니다 너무 <웃음> 미야니 네 역대급 방어 캐릭 아니었나 제가 역대급 방어 캐릭이 단딴한 걸로 찍으면 점마가 제일 단단하거든 부활이 아니라 선체로 죽은 거였네 그래서 아유 너무 세죠 진짜 아랫돌리가막 줄줄줄줄 막 흐르네 그냥 어, 나우, 라프 커플 가시죠? 오케이, 잠깐만. 오케이, 좋았어요. 그거 마지막 가겠습니다. 잘했다, 잘했다. 자, 2대1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킹다이앤 커플이랑 2대1로 안 붙었었는데, 그죠? 요건 짝사랑 관계이긴 합니다만은. 라프타리아가 주인님을 짝사랑하죠. 어쨌든 커플이라고 봐주자고. 그래서 커플 쪽에서 두 명이서 태는 거니까 오토 누르고요. 요쪽 얼티밋은 제가 플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자. 어, 그래도 둘이 때리니까. 가져와 7300 나오고 있고 저건 좀 맞아야 세이지는 계술이라서 착, 자12000 이렇게 되겠죠? 아마도 어 이렇게 코토야요 빡쳐 두두두두 펑 왜냐면 지금 딴다는 이유가 굉장히 딴다는 이유가 라프타리아 가 개성이 또 그게 있어요 자기랑 속성 같은 둘다 그, 속량이니까 소, 소, 속성이 같으니까 받는 피해 30% 감소가 있고 차단시키고 차단 아니고, 감속화 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 방어력만큼 아군들 피를 또 올려줍니다. 그지? 자, 지금 도발 끌었어요. 나오면 좀 무서운 건 뭐냐면 계속 맞을수록 엄청 세집니다. 난뒤 개돌할 만큼 세집니다. 그죠? 긴장감이 있습니다, 지금. 긴장감 있어요. 형님, 필살기, 잠깐만요. 긴장감 좀, 형님, 긴장감! 어라, 태양이 떴다. <웃음> <답다> 이러면서, <웃음>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 긴장하고 있는 거 맞죠? 지금 약간 쫄깃쫄깃하지? 잠깐만, 그래도 정말 부활 있다. 어? 나오이 퐁, 저 나훈이 살았어요. 활로 한번 살았습니다. 분노의 징표 쌓이고 있고요. 정말 분노 쌓이면 굉장히 성격 더러워져요. 자 오토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삼성 쓰겠지 아마 이이다쓰 이거. 야 이거 하긴 뭐어예뭐 어, 예. 뭐 어떻게 하든 줄것 같긴 한데 음자 이렇게 되겠죠. 어 여기에 들어가면서 아하 <웃음> 이만 끝내 주지 이러면서.